자. 비틀기! 됐네! 어! 어 잘... 괜찮다! 얘 괜찮다! 아, 어, 잘... 반을 갈라준 다음에 씨를 중심으로 음. 느낌이 괜찮아 잘인 것 같은데? 어 너무 말랑하지만 면 된데 자 비틀기 됐네 어, 어 괜찮다 얘 괜찮다 아, 어 얘로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를 퍽아 무서워 그래서 음. 실을 빼줍니다 그리고 내등분을 준 다음에 잘안 아, 잘려? 아, 껍질을 까고 해야겠다 잘안 잘려 원래 숟가락으로 파탱이 숟가락으로 파면면 예쁘게 안 잘려 음. 아, 그럼 얘 3등분으로 해야겠다 길이 좀게좀 음. 벗기고 잘라 벗기고 잘라 오, 잘익어잘 익었어, 익었어. 잘잘 익었어. 잘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 벗기고 자르는 게 나을 거 같아 음. 물질 잘안서 자. 을 뿌려놓고 음. 밀가루 음. 빵가루 음. 계란 내가 응? 무침이 오빠 튀길래? 그래 그 다음에 내가 무치는 거 알려줄게 이거는 마늘가루 마늘가루? 마늘가루를 마늘가루를 조금만 파프리카 가루 몇대몇대몇 대, 몇 대, 몇, 몇 약간 뭐랄까 친정어머니 레시피 느낌이랄까?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우리는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 갈아서 넣었는데, 그 가루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아, 파마산 그 가루 피자, 어. 피자, 피자, 어, 피자 가루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더라고. 근데 우리는 없어서... 나는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, 네, 많이 제가 어야는데 어, 좀 밀가루 좀던까 묻히고. 밀가루 묻히고 마늘 냄새 많이 나는데 큰일 났다. 괜찮아 마늘 좋아해 계란 묻히고 빵가루 묻히고 소방타 아저씨처럼 먹고 <웃음> 오! 이번에 오빠가 이거 해볼래? 응? 아니. 이거 괜찮 아니. 이거 해볼래? 아니. 얘를. 해볼래? 이거 해볼래? 이꼼해볼 이거 해볼래? 래 이거 해 이거 해볼 내가 네, 봤을 tv에서 많이 봤잖아. 응.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, 이렇게 하더구먼. 손에 이제 다 박는다. 그러네. 아하하하. 아이 높아서 뭐 이렇게 누르시던데. 어. 다 아, 손에 날이 나거나 이래. 샤~ 신신과 응. 체인지. <웃음>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높게 네. 예쁜 걸로 음. 음. 우와. 완전 와 장난 아니다. 와 이거 완전. 우와. 뭐야 이거 할까? 할수 있어. 고무장난. <웃음> 우리 왜한 번에 안 돼? <웃음> 안 돌아가는데 아예? 그럼 어, 우리 얘부터 할까? 재밌지? 그렇지 음. 아, 아, 굳이? 어 굳이? 아니 이상하다 쟤자 어떻게 우와 오됐와 형! <웃음> 사과 냄새 나 우와 우와 사과 냄새 우와 약간 그거냄새 난다 음. 음료수 대미소다 음. 그, 대미소다냄새 <웃음> 어, 나음 <웃음> <웃음> 음, 맛있다 음. 먹읍시다 주로 뿌리는 건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일까? 음, 맛있어 음. 음. 맛있다 맛있지? 맛있네 음, 네. 음. 마늘 향안 나네 마늘, 마은돈도마겠는데마맛있있다늘 마늘, 마늘, 마늘, 마어 됐다. 마다 네! with you I can'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